자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어트레셔 본사에 이제 미팅차 왔는데 그전에 앞서서 시간이 좀 남아서 본사 앞에 있는 더블락파크에서 잠시 촬영차 들려봤습니다 한번 들어가볼까요 안에 응? 가시죠 자 여기가 놀라 파크인데요. 지금 우리 팀버라이더 최우진, 카치아 이렇게 같이 촬영 중이고요. 예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야, 뭐 하고 있냐? 어? 어? 여기다가 스케이트 게임, 레일? 아 이거 여기를? 어, 어. 아니 지금 했어 이미?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야, 뭐 내기 있어 내기? 내기 뭐야? 내기 없어? 렉이 네, 없 없어, 없어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차이나 뱅크도 갖다 놨는데 <웃음> 어 그리고 위에 저거 넥페이스 그림도 있고 예 어디 가나 있어요 스케이트파크 가면 어디 가나 넥페이스 예 그림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예 더블락이라고 써있고 야, 높은데, 이거? 생각보다? 어, 높은데, 이거? 어휴, 제발 노노카. 노노카! 원까이? 원까이? 50, 50. 원까이? s l s 야, 서울에서도 이렇게 바고 있으면 좋겠다. 부럽네, 그죠? 음. 자,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, 트레셔 본사로, 음, 가는 길인데요. 예. 네. 여기 보이시죠? 저기, 표지판이 있는데, 하얀색으로. 저, 저기 트레셔 본사인데, 이 바로 앞에서 총싸움이 났었대요, 이제. 야, 까불지 마, 야. 총보면 시엎드린 새끼들이. 예. <웃음> 네.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. 무서운 동네입니다. 예. 나 같으면 못 살아, 여기. 트레셔의, 예, 표도죠 지금. 진짜 필름이나, 예. 액자분어 여태까지 트레셔 커버들이 다, 예, 제이크에 없겠습니다. 사진이 이상적이죠.